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 애들아 아침 밥 먹고 가지 그래 아이, 저 학교 늦었어요 저도 오늘 크게 벌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 나가봐야 돼서요 아이, 그래 그래 우리 딸은 도둑질 하다가 들키지 말고 우리 아들은 사기칠 때 조심하고 항상 자나깨나 경찰 조심 알겠지? 안지죠 내가 누군데 학교 다녀올게 알았어 엄마 다녀올게 여보,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애들도 다 컸나 봐. 당신처럼 자랑스러운 도둑이 되었어. <웃음> 내필통에 있던 내머리핀이 사라졌어. 야, 잘찾이친 네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뭐? 아니야. 내가 항상 여기다가 잘넣어는고 다닌다고. 흠... 음... 야요루루 네가 훔쳐간 거아니야 <웃음> 진짜 너무한다 나도 체육시간에 너희랑 같이 나가서 피고했잖아 근데 왜날 의심해? 맞아 지혜야 그만해 네가 오해한 걸 거야 <웃음> 아무리 봐도 첸데? 흠. 어 지혜야 그너 가방 뭐야? 진짜 너무너무 예쁘다 이거 이번에 우리 아빠가 성적 잘 나오셨다고 나한테 특별히 사주신 아구찜명품 핸드백 음, 지혜야 그 핸드백 진짜 예쁘다 나도 한번 만져보면 안될까? 싫어 나도 부러우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든가 응아 어, 맞다 너희 아빠 토득질 하셨다가 교도소 가셨다고 했나? 야너 뭐라고 했냐? 예, 맞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 내 가방 만졌다가 사라지면 어째? <웃음> 그냥 구경한다고 사라지냐? 야 그만해 어이 그만 둘 싸우고 아우 치에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자야잠 잠깐만 내 가방 여기다가 두고 가면 제가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사물함에다가 넣고 차올새로 잠그고 가야 되겠다 아휴 우리 반에 토둑이 있어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 정마 가자 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 내가 만지면 안 사라지는 물건이 어디 있겠어 <웃음> 어, 실핀이 <슬빙이> 여기 있구나 <웃음> 아 진짜 귀집배한 번만 만져본다니까 <웃음> 한번 열어볼까? 하 <웃음> 아, 됐다 정말. 음. 예쁘네. 이제 내꺼. 으 <웃음> 내가 봐! 내가 많이 사라졌어! 어이, 무슨 소리야? 그만해도 참을 쇠 참고서 사물함에 넣어놨잖아. 히이, 여름이 진짜 너 죽을래? 네가 엄청났지? 아닌데. 자물쇠까지 걸려있는데 내가 무슨 수를 열어? 니네 아빠가 토독놈이니까 네가열수 있는 거아니야 아빠한테 배운 게 토독주 밖에 없잖아, 너? 뭐.. 말다 했냐? 다 했다! 이게 까불고 있어! 으아! 으아! 으이! 으이! 으이! 말해! 네가 먼저 놔! 웃기고 있네! 머리 놓고 가만 내놔! 얘들은 그만 싸워! 얘들은 그만 싸워! 얘들은 그만 싸워! 얘들 진척해! 음. 음... 곧 애들이 올 시간인데 요리할 재료가 없네 애들 오면 많이 배가 고플 텐데 음. 어쩔 수 없지 장좀 보러 가볼까? 오늘은 애들한테 어떤 음식을 해줘볼까? 음, 그래 이것도 좋고 요거랑 어 이것도 신선하네. 시간 나니까 이 정도만 훔쳐야겠다. 훗훉훉 자기야, 자기 아버님 도둑아니야아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늘의 별을 훔쳤어? 당신 눈에 넣었지? 어머머! 몰라 몰라! 하이, 자기야! 하이. 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뭐!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끼리 생기는 거 없기로 했잖아! 솔직하게 말해줘! 아 그럼! 요즘 지방사장 때문에 우리 집에 빚쟁이한테 쫓기고 난리 났잖아! 돈 때문에 그래? 얼마면 되는데? 아, 한 천만 원? 아, 알았어. 내가 지금 입금해줄 테니까 너 힘들어하지 마. 고마워, 자기야. 자기 밖에 없다, 정말. 야! 김이야! 여기 있었네? 너내돈 언제 갚을 거야? 응! 다... 정신 <웃음> 누군데? 우리 자기한테 그러세요? 자기? 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사람들 꼬셔서 돈 뜯는 나쁜 애라고요! 야! 내가 언제 갚냐고! <웃음> 다된 거였는데... 어? 저기 뭐야? 어? 저거 UFO 아니야? 다녀왔습니다. <웃음> <응? 야! 웃음> <웃음> 그래, 엄마가 마트에서 장좀 봐왔어. 아, 밥 맛있게 먹어? 네. 응? 왜 그래? 요즘 여자애들한테 연기가 잘안 먹히니? 에, 아, 연기는 잘 먹히는데, 방해하는 바람에. 괜찮아. 우리 리아는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나중에 배우하면 되지. 응. 배우는 무슨? 오빠 얼굴 못생겼어. 그런데 무슨 배우야. 야, 엄마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걸 믿냐? <웃음> 아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은 왜 그러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을까, 우리 딸? 아, 아니야, 됐어. 못 보던 머리핀이랑 가방이네. 아, 어, 이뻐라. 엄마도 한번 매보자 우리 딸. 아, 여기요. 오! 어. 오! 어머! 완전 이뻐! 아, 우리 딸이 참, 손재주는 좋단 말이야.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숨어서 살아야 돼? 맞아요,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나도 크게 한탕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맨날 마트 물건 훔쳐다 밥 먹기 싫잖아, 엄마도. 하유, 얘들아, 도둑이 왜 가난한지 알아? 비싼 물건을 훔쳐서 싼 값에 팔아서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아빠 오면 그때 크게 한탕하자, 응? 하유. 맨날 아빠 아빠 아빠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그냥 우리끼리 먼저 크게 한탄하자니까 맞아요 엄마 나 연기도 잘할 수 있어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니까 안돼 아빠가 잡혀간 이후로 경찰들이 우리도 의심한단 말이야 아이, 조금만 더 조용히 지내자 하, 이럴 수가 옛날처럼 보석도 움치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싶은데 하긴 우리끼리 훔치기도 그래 우리끼리 하다가는 분명 경찰들한테 바로 걸리고 말거야 얘들아 니네 진짜 아빠한테 관심이 1도 없구나 아빠 내일 감옥에서 나와 에? 뭐?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헐 우리 그러면 다시 멋지게 도둑질할 수 있는거야? 그래 우리 아들딸 출세해야지 이제 고생 끝났어 아, 이제 정말 고생 끝이다 뭐하는 거야 엄마 아이, 동생 에이, 나가자 내가 오늘은 맛있는 거 쏠게 엄마가 만든 이 꿀꿀이죽 같은 거 에이, 그만 먹고 나가자 나 지갑에 돈좀 있거든 이걸로 맛있는 거 먹자 음, 음, 음. 에이, 내 지갑 어디있지 어, 어, 여기다 뒀는데? 왜? 왜? 둘다 장난치지 마 아이 내가업어있어야 요르르 니가 훔쳤지? 나 아니야 어? 그러면 엄마가 훔쳤나? 뭐? 엄마가 그걸 왜 훔치니? 어 진짜? 우리 집에는 도둑들 밖에 없어서 믿을 사람이 없어 아이 됐어 나 먼저 방에 갈게 <놀람> 너도 내일 아빠 온 딸이가 빨리 자야겠네 엄마 그럼 나도 가볼게요 그래 그래 올라가 봐 우리 아들 돈이 아주 많네? <웃음> 여보, 이제 예전처럼 우리 화려하게 훔쳐야죠. 빨리 와요! 하... 여보, 나 다녀왔어. 여보 다녀왔어? 아유 잘생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걸 어째 감옥에서 많이 힘들었죠? 자 여기 앉아서 두부 어. 먹어 어. 응. 어. 애들은? 애들은 학교 갔지 그렇구나 애들 잘 지내지 아유, 잘 지내지 그럼 아 그런데 당신 닮아서 어 맨날 뭘 훔쳐오는 게 아주 당신이랑 똑 닮았어. 이 녀들 커서 아빠처럼 감옥 가려고 착종했구만. 그래도 아주 바람직한 자세야. 옛날에 리아 돌잔치 때 기억 안 나? 당신 친구 덕수가 그날 지갑이 사라졌다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한참 모두가 찾다가 못 찾아서 집에 왔는데 리아 기적이 안 해. 당신 친구 덕수씨 지갑 나온 거 기억 안 나요? 아유 그치 기억나 아유 그랬었지 그래 그냥 태생부터 당신 닮아가지고 리아는 그냥 도둑놈이야 <웃음> 어쨌든 아이, 감옥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음부턴 잡히지 말고 저희 잘해봐요 하유, 잘해볼 건데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 보안시설 기술도 뛰어나서 시스템이 울리면 5분이면 경찰들이 몰려온다고 솔직히 애정 가치는 못할 거야 아,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잉시 집안이 보통 집안이에요? 전통 깊은 대대소손 도둑기술 물려받은 도둑놈들의 집안 그 도둑놈들의 집안이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도둑질을 안하고 살겠어 봐봐 당신은 음... 그 손에 든 것부터! 당신은 도둑질 없이 못 산다니까? 뭐? 이게 뭐야? 어? 응? 내 지갑이 아닌데? 엄마가 주신 돈을 빨리 분식찍어서 떡볶이 먹자! 나노뎅도 먹을 거야! 완전 신나! <웃음> 아, 아!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다 야, 잘 찾아봐. 뭐 진짜 없어. 아, 장나치지 말고. 없어졌어. 아, 도둑 맞았나봐. 아, 기억났다. 그때 애들이랑 부딪힐 때 내가 순식간에 소매치기 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훔쳐버린 거야. 그래. 그래도 어떻게 애들 지갑을 훔치냐? 역시 당신네 집안은 대대손손 사람도 아니야. 어 어? 뭐 어쨌든 다음부터는 안 걸려서 감옥 안 가면 되죠. 여보, 어쨌든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 여보. 어, 이 지갑 내 거겠지? 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 당신은 진짜 도둑놈이야 내 마음을 훔쳐버렸잖아 이파라부 만약에 수억짜리 다이아와 당신 둘중 하나만 훔칠 수 있다면 난 당연히 당신만 훔칠 거야 깨르륵 로맨티스트 닭살 <힐> <농살> 엄마 <농살> 아빠 저희 왔어요 아빠 드디어 나오셨군요 그래 아들 딸안본 사이에 많이 자랐구나 그래 그동안 공부는 많이 했고 아, 아빠 저어그제 시험 봤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야 아빠가 네 성적에 관심이나 있겠냐 그럼? 아빠는 그 공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이아가잘하는구나 아빠가 감옥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기 전 알려주었던 위조기술과 자물쇠 여는 법 그리고 도둑놈 사이에서 베스트셀러인 사기꾼 심리학이라는 책도 달달이 외웠겠지 에이 물론이죠. 이제 교실 서랍에 있는 친구들 자물쇠란 자물쇠는 이제 다풀수 있어요. 저도 엑한트 보여드릴 게 있어요. 따라오시겠어요? 응? 음? 응? 음? 뭐야? 이 많은 책들과 이 교과서는 리아야, 너 설마 공부해서 대학교에 갈 작정은 아니겠지? 그런 게 아니라, 니아야 커서 나쁜 짓 많이 하고 멋진 도둑이 되어서 이 애비 마음 편하게 해다오. 우리 가족들은 너가 멋진 상기꾼이 되길 원해.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대학교 가서 공부해서 얼마나 번다고? 따라오세요. 응. 보세요. 이런 죄인장. 믿고 있었다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런 종이들로 완벽하게 신분증을 위조하다니! 하, 아빠가 말씀한 대로 열심히 사기치는 법을 공부한 결과 모든 걸 위조할 수 있게 되었죠. 역시 우리 아들 믿고 있었다! 여보 애들이 당신 나오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신이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은 없을 거야 그래요 아빠 저희가 함께 있으면 못털 곳이 없다고요 그래요 아빠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항상 마트 음식만 털면서 버텨왔어요 이제 진짜 돈을 털고 싶다고요 저희 가족 이 지긋지긋한 낡은 아파트에서 다같이 나가요 한 번만 잘 훔치면 저희 고생 끝이에요 우리 아이들 많이 준비했구나 아빠는 감동 먹었다.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 실력이나 테스트 해볼까? 오늘밤 재밌는 곳을 한번 돌아보자구나. 역시 아빠야.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도둑질을 계획하시다니. 역시 우리 아빠는 노밥이라니까. 자, 긴말 말고 따라와. 오늘 재밌는 곳을 덜곳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놀람> 우리가 틀 곳이 바로 저기 편의점이란다. 뭐야, 아빠, 지금 장난해? 아 저런 데가 돈이 대박에 얼마나 된다고? 아빠, 저희는 이런 작은 거 털려고 도둑 기술 배운 게 아니라고요. 여보, 여기가 확실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저런 곳은 너무 쉬워요. 너, 너, 너, 너, 너. 우리 가족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저기는. 무려 24시간 편의점이야 그래서 항상 24시간 가게 안에는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이 항상 많은 곳이지 그래서 우리 가족이 CCTV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돈을 훔쳐야만 하는 거야 그리고 저 편의점 저렇게 보이지만 저 편의점 점장님 이 동네에서 짠돌이로 유명해 그래서 은행 수수료도 아까워서 몇 년째 금고에다가 돈을 모은다고 하더군 그 금고가 바로 저 편의점 안에 있대 헤 아빠는 우리 너무 무시한다니까? 음. 어쩔 수 없네 내가 실력 가리 좀 해서 아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어 어쨌든 아빠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한번 해보자꾸나 내가 이미 해킹을 좀 해서 자 여기 봐봐 어? 응? 자 여기가 바로 편의점 내부 도면이야자 이걸로 파악해서 한번 훔쳐볼까? 음 그냥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자 한번 모여보세요 음 니아가 생각이 있는 모양이군 뭔데?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합시다 그래 응 작전 응? 실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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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고방에 확인할 게 있어서 아,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에이. 일단 엄마는 옥상에서 물자창고 방으로 연결된 환풍교로 들어가서 금고방에 들어가주세요 금고방은 카드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만 문을 열수 있거든요 오늘 번 돈들을 여기에다가 넣어볼까? <웃음>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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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 <웃음> 그리고 요루루가 자물쇠를 풀줄 아니까 엄마가 금고방에서요루루를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잠 <웃음> 어. 자, 물쇠리로가푸는안르고 있는 는고 있는 친구는 안고있어 친구는 안 오고 얼마나 걸릴까? 아, 어... 이 정도면 한 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리아랑 아빠가 시간을 잘 끌어줘야 될 텐데. 고, 아빠랑 나는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고를털 때까지. 어, 어서 오세요. 음 아들 먹고 싶은 거다 사렴. 네 아빠. 음뭐 살까? 야야 이때쯤에 쓰러 쓰러지면 될것 같애. 어어 <웃음> 아들 아들아 아저 아. <웃음> 아, 저기, 저기요 저저좀 도와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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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이요? 네 어... 제가 입을 맞추고 어, 어... 인공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리야 어... 빨리 인공호흡 해야 될것 같아 시간을 더 벌어야 되긴 하잖아 어 그럼 인공호흡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인공호흡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어... 어... 어쩔 수 없군요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웃음> 네꼭 부탁드립니다 살려내야지 큰일이에요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빨리 인공호흡을 응. 일어나세요 n 응. i 어, 어, 어, 어 y 어. 어. 아, n g 저 h 저 b e 어 I don't know. I don't k n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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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시만요 뭔가 창고가 수상해세요 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그... 아니 알바생은 물차 정리를 시켰는데 뭐하고 있는거야? 어? 뭐야? 알바생이 없잖아? 설마? <놀람> 요, 요리야 5분이라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 아, 조금만 더요 빨리 빨리 어, 어 됐다 어 챙겨 요리야 챙겨 챙겨 챙겨 에이, 설마 어 뭐야 내돈내돈다 어디 갔어 내돈 <웃음> 어? 아저씨 돈잘 쓸게요 안녕 그, 뭐야? 당신 어? 누구야 그 알바는 어디 갔어 어? 도둑이야 도둑이야! 어, 어, 누가, 누가 신고 좀 해줘요! 도둑이들 어? 아까 그 손님들 어디 갔지? 설마 모두 같은 한패였던 거야? 이야 진짜 우리 가족들 도둑놈들 같꾸만 완벽하게 훔치다니! <웃음> 여보 진짜 돈이 엄청 많아 이 정도라면 몇 달은 걱정 없이 살겠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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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도둑질은 늘 짜릿하잖아 스릴 있고 말이야 난 당신하고 도둑질만 해도 배부르단 말이야 여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도 점점 나이가 있고 아야, 애들도 이제 곧 대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도둑질에 그만두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보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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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당신이 일하던 그 편의점 내가 당신을 매일 보려고 그곳에 갔었잖아 어서오세요 오늘도 예쁘잖아 이럴 때가 아니지 오늘은 뭘 훔쳐먹을까? 음... 이것도 챙기고 가 음. 에이. 야엘바 이게 무슨 일이야? 왜네 근무 시간에만 물건이 몇개 없어지냐고! 네가다 훔쳐먹는 거 아니야? 너 도둑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카운터에 돈도 얼마 없어진 것 같은데 어, 이건 너가 다 훔친거지? 아이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걸 확 그냥 아유 사정이 딱하고 안쓰러워서 그냥 알바시켜줬더니 은희는 못갚을 망정 이게 사장한테 거짓말만 하고 물건 을치고더듬쳐 안되겠다 너 경찰 불러야겠어 이 더드. 너 가만있어 히아저 진짜 아니에요 아, 나 때문에 알바생이 오해를 받잖아 하 진짜 이러면 안되는건데 어이 어이 어이 어, 어, 어, 할배 에자 네. 여기 봐봐 내가 물건 훔친 거야 그리고 네 돈도 내가 훔쳤는데? 야오르요 뭐? 저 녀석이? 너 뭐야? 이도둑놈 허이사! 응 느리쥬? 못 잡쥬? 이씨. 그러니까 왜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가 혼내? 내가 훔친 건데 이씨. 야 알바! 못잡리 신고해! 전화기가 없는데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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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당신은 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그, 그게 그 무슨 전 그냥 좀도둑일 뿐인데 자 여기 어? 지금까지 제가 편의점에서 훔친 돈이에요 제가 반을 나눠드릴게요 네, 네? 그럼 돈은 그쪽이 진짜 훔친 거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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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걱정하지마 편의점은 시작일 뿐이야 이번엔 은행을 털거거든 <웃음> 은행? 아, 전에 은행 털다가 감옥 간거잖아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야? 괜찮아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라 든든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 이번 은행만 딱 털고 이제 도둑짓든 그만하자 그리고 우리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보는 거야.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난 항상 당신이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으니까. 여보,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 노후에는 사모님 소리 들어야지. 사랑해, 여봉. 나도요. 여봉. 으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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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에 편의점을 털어놓고 바로 잡혔던 은행을 털려고 한다고? 에휴.. 아빠네 노답이야 아유 뭐 잡혔던 은행을 또 털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번에 은행 털이가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가족은 도둑에서 은퇴할 거란다 네? 에? 아, 하지만 이 기술들을 배우려고 몇 년을 노력했는걸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이 은행만 돈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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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한번 감옥에 다녀와서 이번에 또 걸리면 아빠는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한번 하면 안돼 알겠지? 어쨌든 난 너희들을 믿는다 우리 가족이라면 잘할수 있을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이 마지막 무대야 화이팅! <웃음> 얘들아, 여기가 우리가 털 은행이란다. 어이, 아빠, 여기 너무 철통보안일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무서운데. 여보, 여기 우리가 털수 있을까요? 나만 믿어, 우리 가족들. 우리가 정말 이 은행을 털수 있을까요, 여보? 힘들겠지만 노력해봐야지, 여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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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털털털털. 어. 털털털털. 어. 어. 엄마 아빠. 은행의 모든 먼지를 털고 왔습니다. 아들, 믿고 있었다. 멋지게 털고 오다니. 젠장. <웃음> 야. 재밌냐? 엄빠 아빠, 아빠랑 오빠는 정말 노잼이야, 노잼. 아, 여보. 이제 장난치지 말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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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인 척해. 손님인 척. 오. 아, 여보. 근데 주위에 경비원이 쭉 깔렸어요. 아. 이거 무슨 은행이 이렇게 CCTV가 많아? 내가 옛날에 왔을 때보다 훨씬 보안이 철저해졌군. 아 근데 금고로 가는 문은 어디죠? 내가 볼땐 저쪽 같은데. 관계자 외 출입 금지가 저쪽에 있는 거 보니까. 저기에 금고가 있는 거 같아. 아이 근데 저길 어떻게 들어가요? 직원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위심되니까 앉아 앉아. 음음음 음. 음, 태어나게 태어나게 음. 음, 음. 음, 잠깐만 어어 음. 어? 여보 봤어? 아 <웃음> 아주 손쉽게 지나가는 걸? 다시 멀반 고객님. 네. 응? 음? 뭐 하는 거야? 아, 글쎄. <웃음> 오, 예, 아, 예. 아, 아, 예. 저 아, 예. 그걸로 할게요. 아, 야야. 아, 예. 아. 아. 야야너뭐 하러 온 거야?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아 제가 적금 통장이 없어서 요온 김에 하나 만들었죠 나중에 부자 될 건데 통장 만들어서 꼬박꼬박 적금 넣어야 돼요 아 그거 왜 지금 만들어 에이 적금은 좋은 거야 <웃음> 여보 여보 아무래도 경비원들 눈치가 우리 수상하는 게 수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죠 일단 후퇴 어? 최대 안수상하게 어. 흩어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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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아 이건 아까 은행에서 어? 경비원 호주몬에 있는 출입증을 내가 훔쳤어. 오? 일단 이 카드를 청소부 출입증으로 위조 해주었으면 좋겠어. 리아야, 음, 일단 알겠어요. 제가 한번 위조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모두들 모여봐. 진짜 작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음, 응. 모여. 뭐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 호호 속속속속속속속속속속! 호호 툭툭야 아빠가 준비하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툭툭툭툭 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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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미아가 은행 시스템을 해킹해서 CCTV로 경비원과 은행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에게 헤드폰을 알려 줄 거야. 좋았어. 한번 해킹을 시작해 볼게. 좋았어. 그동안 당신은 여건물을 통해서만 은행의 옥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건물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 은행에 잠입할 생각을 하는거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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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물론 있죠. 됐죠. 그렇죠.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 많아요. 그리고 같은 시간 나와 요루루는 미아가 만든 위조 출입증으로 총소부로 위장해서 은행의 내부로 장입하는 거야. 음 아이 청소하러 왔어요 여기도 닦고 여기도 음. 닦고 응닦아닦아 음, 닦아. 안녕하세요 신분증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아 물론 어. 있죠 여기요 오케이 들어가세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아요 아마 내계획대로라면 네, 점심 시간이라 경비원은 한 명밖에 없을 거야. 아, 배고프구만. 아, 나 먼저 밥 먹고 오겠네. 때메나우안 보니까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때메나그 시간에 맞춰 당신이 C-TV실 경비원을 제압한 후 미아가 만든 바이러스 USB를 꽂는다면 모든 c t 템 시스템이 마비될 거야. 누구십니까?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 <웃음> 여보 CCTV를 마비시켰어. 응, 잘했어. CCTV가 마비되면 노루는 은행 점장실에 들어가서 작은 금고 안에 있는 열쇠를 훔쳐 그 열쇠가 있어야. 은행 금고 열때 보안 시스템을 올리지 않고 금고를 열수있거다 <웃음> 요리야, 응, 딸 아빠가 망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훔쳐야 된다. <웃음> <웃음>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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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마다 혼자 지점실에서 혼자 술한 잔씩 마시고 한단다 니야 네가 은행 지점장님에게 세상에서 제일 독하다는 이 양주를 선물하렴 한 잔만 마셔도 정신 못 차리고 쓰러질걸? <웃음> 어... 어이... 어이 어, 어, 지점장님 아니세요? 에이... 맞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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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웃음> 아이고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뭐리빨려 저희는 이제 리부잖아요 <웃음> 그럼 이만 어휴, 조심히 가십시오 그독리 술을 마셨으니 절대 못 일어날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해 아빠야.. 믿고 있었다고 젠장! 열쇠다! 어! 어 엄마! 으, 딸, 그 열쇠를 엄마한테 줘 왜, 여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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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루는 아직인가? 어쩔 수 없지. 어... 어이! 당신 뭐야? 아저 여기 청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청소국이 아니니깐 다른 곳 가서 해라. 아이고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요. 얼른 가. 그러면 요루루가 들킬 텐데 어쩔 수 없다. <웃음> 다행이야 <웃음>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잖아 어때? 잘 돼가고 있어? 아빠는 역시 천재야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 아, 다행이다 이제 우리 진짜 부자야 그럼 그럼 둘다 꼼짝마! 그리고 손들어! 너희들 며칠 전부터 수상하다 했는데 도둑들이었구나! 여보! 열쇠는 준비되었겠지? 당연하지 여기 자가 응. 어, 뭐야! 이런 젠장! 보안 시스템이 울리는 레이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늘 신하니까 레이저를 피해서 반대편까지 가볼게. 역시, 당신만 믿을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응. 여보, 조심해. 응. 여보, 다음은 끝장이야. 어, 어. 어... 여보! 거의 다 왔어! 어... 여보 이제! 우린 부자야! 어? 여보! 아무래도 보안 시트 올린 것같아 빨리! 아모두를 챙기고 빨리 여기서 도망치자. 음. 자 여기다가 폭탄을 설치할 테니까 뒤로 물로나 있어. 이쪽으로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음. 흡 오. 어? 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절도죄로 긴급 체포한다 망했네 망했다, 망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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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어떡해 당신 이번에도 감옥 가면 당신 누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다 모여봐 내가 몰래 이야기해줄게 있으니까 응? 이쪽으로 아빠가 감옥을 몇번 많이 가봐서 알아 형사가 와서 우리한테 취조할텐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절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잡아 떼고 말해 알겠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 더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알겠지? 오! 역시 감옥을 한번 갔다 온 아빠 믿고 있었다구! 그래 아빠 말대로 나 절대 말안할 거야 그래 그래 야, 어, 도둑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당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취조할 겁니다 일단 잉녀맨씨부터 따라오도록 하세요 여보 차라고와? 응 나만 믿어 일단 치주실 들어가기 전에 수지품 검사하겠습니다 주머니 있는 거다 꺼내세요 저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누가 봐도 주머니에 가득 차 보이는데 꺼내놓으시죠. 네, 어... 일단 이거랑요. 음... 그리고 이거 은행에서 훔친 돈밖에 없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음, 음, 네네, 더있잖아 꺼내 방금 그 형사님, 그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 여기 제가 방금 슬쩍 했거든요 이것도 아아 아. 더 있잖아 아더 있어 더 있어 이거 다이아몬드 은행에서 훔친 거음 경찰에서 어? 은행 검사하는데 사라졌다고 했더라고 응. 한참 찾았는데 역시 당신 주머니 있었구만 <웃음> 눈치가 빠르시네 어쨌든 저 취조제 들어가도 되죠 음 네 잉녀맨씨 음, 전에 은행을 털려다가 잡힌 기록이 있네요 이거 상습범이구만 아네 맞습니다 감옥에 나오자마자 은행 범죄를 계획하신 모양이에요 뭐, 뭐 그렇죠 흠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은 잉여혜씨가 시킨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계획하고 제가 시켰어요 가족들은 하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큰돈 벌겠다고 가족들을 억지로 강요했죠 도둑질을 하자고요음 그런데 전에 은행 강도보다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게 했던데 이거 이 위조된 신분증은 누가 만들었나요? 당신은 이런 거 만들 줄 모르잖아 어? 어 그건 니아가... 아, 아니, 그, 아, 아니에요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그 위조한 거 아, 그렇군요 본인이 다 만드셨구나 어쨌든 저희 가족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강요한 거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와 계세요 제가 남편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은행에 제가 먼저 털자고. 못된 제가 아이들한테 억지로 다 시킨 거라고요. 아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담미호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다 하셨다면서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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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할말 많죠 제가 이렇게 도둑이 된건다 아빠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잠을쎄 푸는 법을 알려주시고 어 더섯 살때 다른 아빠들은 다 병원하게 놀아주시는데 저희 아빠는 소매치기 놀이 경찰과 도둑놀이 이상한 건 저한테 다 알려줬다고요 저 진짜 우울해요 허... 자 리아씨 여기에 왜온줄 아시죠? 어, 글쎄요 당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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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CCTV 해킹도 하고 위조된 이 신분증도 만드신 게 바로 우리 김미아 씨라고 하더라고요. 어? 위조죄는 최소 징역 10년인 건 아시죠? 당신 큰일 난 거야. <웃음> 이, 이, 진짜 아휴, 아빠가 그래요? 그걸 왜 말했지? 뭐... 택 아빠가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어? 가족들한테 배신감 드시나봐요? 아니요 아니요 배신감이라뇨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닌걸요 이름만 아빠지 저는 평소에 아빠한테 야 라고 불러요 <웃음> 음, 자 어쨌든 리아씨는 지금 이번 은행 강도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모른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빠처럼 다른 가족들이 김리아씨에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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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장이용? 네 어?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습강도죄 등의 죄를 적용! 인명인 가족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이건 말이 다르잖아 답을 면 처벌 풀어준다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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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완전히 속은 거야. 처벌을 줄여준다, 이렇고. 우리 모두 징역 20년이잖아요. 내가 지금 18살이니까 20년 후면, 38살? 아휴. 감옥에서 나가면 나 아줌마인 거야? 걱정 마. 너 지금 얼굴도 굉장히 아줌마 같이 생겼어. 야아 어, 어, 어, 아이. 넌 독방 가고 싶어! 어, 아,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조용히 시킬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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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어, 아니야 엄마 내가 죽어서 시작한 도둑질인데 뭐해 엄마 잘못 알게 얘들아 니네 잘못 아니다 아빠가 너네한테 도둑질을 알려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내 잘못이야 답답해 <웃음> 그러게요 벌써 여기서 20일째네요 <웃음> 어, 20일? 여기에 20년 있어야 하니까 아직 19년하고 345일 남았네? <웃음> <웃음> 아빠 엄마 요르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달게 받아야지 특히 우리 가족들은 은행을 털려고 했던 흉악 범죄자잖아 우리 때문에 은행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법이 정도면 약한 벌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밥 주고 재워주는 교도관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있냔말이야 우리 가족들 반성은 안하고 음. 우리 아들. 감옥에 있는 동안 절 많이 들었네. 음. <목소리> <목소리> 교도관 아저씨들 저 집에 보내 주세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웃음>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문 100장 쓸 테니 집에 보내 주세요. 중요한 애. 이걸 확 그냥. <목소리> <목소리> <에이>. <목소리> 그럼 그렇지. 자자줄 서고 앞으로 갑시다 핫돌 핫돌 핫돌 핫돌 자 오늘 반찬은 어 당근죽입니다 어? 어... 어 저기 교도관님 어제는 감자죽이었잖아요 에? 먹기 싫어 먹지 말든가 어 아니에요 나 진짜 당근죽에 미쳤어요 아유 당근죽이 맛있겠네 아유 이야 맛있겠다 당근죽 아유 얘들아 맛있게 먹자 미아야 많이 맛없지 그럴땐 이게 얼큰한 차도박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맛이 날지도 몰라. 그래요? 음. 어? 이건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어? 이제 한번 먹어볼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당근죽이야. 어, 엄마 요리 같아. 이야. <웃음> 내 요리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어. <웃음> 엄마,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저희 타로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딸? 무슨 수로 타로을 해? 저렇게 경비가 사엄한데 음. 저에게 다 생각이 있어요. <웃음> 제가 심심해서 방을 살펴보는데 구림 뒤에 흙이 있더라고요. 이걸 아까 우리 식자 시간에 받은 숟가락으로 파고 나가면 언젠간 탈록할수 있을 거예요 예, <웃음> <웃음> 멍청이냐? 그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어느 세월에 파 그리고 파흙들은 어디다가 두게? 그건 흙을 옷 주머니에 넣고 야외 활동 시간에 몰래 버리면 되지 <웃음> 내가 볼땐 손가락으로 파면 한 30년은 지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숨쉬고 있는 게더 빨리 타락하겠다이 뻥청아 <웃음> 아이, 그럼 오빠는 나보다 더 좋은 생각 있어? 응. 아, 나 천재 곰탱이 김니아야 내가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생각해둔 상태라고 어? 역시 우리 아들 다 생각이 있구나 음. 라옵니다 핫둘. 핫둘. 핫둘. 둘둘. 둘둘. 자, 지금은 여명 활동 시간입니다. 두 시간 동안 어, 자유 시간. 네. 음. 음. 음, 음. 아 자유다. 아이. 아. 와, 좋다. 음, 음. 아 아. 리아야, 에이? 너 아까 다 생각했다며 아빠, 저기 보이죠? 음, 음. 여기 감, 감옥 경계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건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걸 입고 날아오르면 탈옥할 수 있으셈 음? 리아야,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 위험하긴, 아니,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 응. 저기 적금하잖아! 탈옥을 시도한다! 어허? 어? 아보. 어, 비켜라 비켜. 응? 아 여기다. 우후 자비큐, 내가 이제 타옥할 것임. 우후, 예호난 이제 차유의 몸이야. 진짜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고. 예호 야구르지 으 유도탈 미사일 장전할려! 발사 준비! 발사! 으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리아야, 어, 와, 왔니? 마, 많이 다쳤어? 어, 그건 아니지만... 어, 어, 아파요 영 좋지 못한 것을 다친 것 같아요 어, 어 그래 음. 음?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어어 어. 여보 남자만의 고통을 알려고 하지마 음, 음. 그러니까 무식하게 타러 오하면 어떡해 왜? 엄마 호위 주세요 그래 우리 아들 호 음. 아빠 내가 하루종일 파니까 이제 다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휴딸 그런걸로 어느 세월에 탈옥하겠니? 아니? 이게 제일 안전하고 빨리 아파 음... 내가 볼땐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단다 <웃음> 저기 교도관님 네?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데 혹시 녹색 사인펜 하나만 해줄 수 있나요? 응안 돼. 아, 왜 그러실까? 아 그게 없어서 그런가? 자 교도관님 이거 몰래 몰래 몰래 받으세요. 이거. 예? <웃음> 음. 음. 음, 음. 알겠다. 좀만 기다려. 아, 네 돼. 음. 계획대로 잘돼가고 있어. 음. 아. 어. 저기 사인핀 절대 내가 좋다고 그러지마 아네 아, 절대 수상하고안 하고 저는 그림 그리고 싶어서요 큰 초록색 나무를 그릴까 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 누구야 자네 들 관리도 좀 잘하고 어? 얌전히 좀 지내 아네 알겠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어 그래 많이 아프니? 음. 바로 가시켜요! 아빠 추천 그런 걸로 어떻게 따로 그래요? 아 여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다 나한테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얌전히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 음.. 음. 자내계획도 한번 해볼까? 일단 사인펜을 여기다 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아, 사람 죽네, 사람 죽어! 아, 아이고, 당근죽을 잘못 먹었나! 어, 어, 저기, 교도관님! 왜, 어, 무슨 일이야? 당근죽을 잘못 먹은 거 같아요! 아, 안 되겠다. 아, 당장 의료실로 데려가야 되겠어. 데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옥밥이 별로라서 그런가? 어우! 배가 많이 아프네요! 어 음, 가벼운 배터리인 것 같으니 아이고. 약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으흠! 어, 어. 어. 음, 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옥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진료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세요, 의사선생님!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뭐요? 아이고, 어쨌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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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옷에 이 출입증을 붙이면 누가 봐도 의사 같지 않겠어? 오, 당신은 천재야. 음. 이거 넣고 사인펜 넣고, 음 염색이 잘 되는구만. 누가 봐도 의사복 같잖아. <웃음> 들갈수 있겠는걸? <목소리> 어? 잠깐만 아빠, 그 옷은 뭐야? 빨리 빨리 빨리!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예, 식사 시간이다! 다 나와! 아이고! 아이고, 교도관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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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고생이 많으, 많으세요. 아이고, 가볼까? 저기요, 저기요! 어, 저기요! 어, 어, 저기요. 아이, 아, 망했다. 아, 네! 아이, 지금, 1 3 7번 죄수가 긴급 상황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의사선생님! 어, 그, 그, 그래요. 어디가 그렇게 아프대요? 일단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어어어어어이 이, 이분이신가요? 네 이분입니다. 어제 네, 선생님 어. 아무래도 맹장이 터진 것 같아요. 네 음, 음. 수술 좀 부탁드립니다. 오, 맹장이요? 아 맹장이요? 아이고 이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죠. 제가 그거 참 좋아 좋아하고 전문가인데요. 어, 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메스가 아유... 없어서 수술을 못 하겠네. 아, 다음에 오겠습니다. 엥? 걱정 마세요. 제가 바로 챙겨 왔죠. 그래서. 어, 나이스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이 메스가 여기 있네. 그러면 수술을 진행해야죠. 자, 이렇게 칼을 잡고 자,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 아. 어, 어. 팔이 많이 에이. 떨리는데요? 어... 에이. 어, 쟤 어... 어... 뭐하시는 거예요! 죄수 죽겠어요! 뜸들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구요! 아... 어... 네... 내 손이 많이 떨리네? 내 아... 내 어떡하지... 그 이거... 앞에... 여기에 맹장한 데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 어? 어? 당신은 어제 나한테 질려봤던 456번 죄수 있냐면 뭐요? 456번 죄수? 어? 이 녀석이 감히... 위장을 해서 탈옥을 하려고 해? 들켰당. 넌 20일 동안 톡방이야! 아 아이, 나의 완벽한 계획이, 아, 들똥나버리다니. <웃음> 안 돼! 어, 빠도고소리저놓고 톡방에, 갇혔어. 그러니까. 내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니까? 응? 요르르, 그런 방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려 이번엔 엄마가 타로해볼게밥 음. 먹는 곳에 환풍구가 있더라고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 출구도 있을 거야 그런데 환풍구는 어떡해 <웃음> 다 생각이 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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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나야. 내일 식사 시간에 몰래 탈옥하려고 하니 당신이 식사 시간에 교도관의 시선을 끌어줘. 식사 시간이다! <목소리> 어... 제가 지금... 어, 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한 숟갈만 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도관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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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이네 그, 빨리 지원가자구 어, 어. 아, 됐다 얘들아 엄마가 먼저 나가서 너네들도 탈옥할 수 있게 어,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 이 환풍구만 탈출하면 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어... 어... 어... 어... 어... 어... 다 어... 어... 어... 가족인 어... 어... 어... 가족들은 은행 강도 사건으로 어... 어... 되 어... 형량 20년을 받 잉여 감옥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반성하지 않고 다루고 시도, 교도관을 속이고 감옥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로 잉여맹 가족 모두에게 최고형 벌인 사형을 선고한다. <러기> 사사사사사사형! 사, <러기> 어, 어, 어, 어. 음, 최고형 벌인 사형이라니! 내가 죽는다니. 어휴, <웃음> 착하게 <착각이> 좀 살걸. <웃음> 이거 <망했어>. 망했다고, 망했다고. <웃음> 후회돼, 후회된다고. <웃음> 엄마, 아빠. 뭘 아, 울고 있어.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다 팠어. 가자. 어, 뭐, 뭘? 아, 다, 후... 아, 다 팠다고. 따라와. 설마, 다 어? 팠다고? 어? 야, 이걸 언제 답한 거야? <웃음> 우린 이제 자유야. 어, <웃음> 어, <웃음> 아이 불이다. <웃음> 봐봐 내가 나갈 수 있다고 했잖아. <웃음> <웃음> Okay.